와, 생긴 거 봐. 와, 와! 오, 얼굴 봐요. 이게 뭐죠, 여러분? 마치 우주에 온 기분이에요.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자 오늘은 유클리드 등급에 이어 어마무시한 캐테르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격리가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조심해야겠죠. 자 오늘 도 저를 도와주실 실험체 들어와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야, 야 뒤로 나와.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에, 에. 시간이야 네자 <웃음> 그럼 지금부터 케테르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레고 레고 가자 가요 자첫 번째 케테르 등급 SCP는요 SCP 610 일명 징후의 살점 아이 친구 특징은요 닿는 순간 괴물로 변형이 된답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각을 해야 된다는데요 자나나 여기서 컴퓨터로 보고 있을 테니까 너 들어갔다 봐에 진짜 맨날 이런 거 보죠 자 들어가 봐 알았어요 <목소리> 아! 뭐야, 뭐야! 어 생긴 거부터 진짜 징그네요 징그 징그하다. 어, 와!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이거 뭐야, 이발판은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나 죽고 싶지 않아, 나도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다고.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끌고, 시간 끌고, 시간 끌고. 와! 생긴 거 봐! 와! 와! 감염돼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 이번엔 SCP-352 일명 바바야가 특징은요 머리카락 체모를 이용해서 환각 증상을 일으킨대요 자, 너무 궁금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오, 일단 방이 오! 상당히 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깊은 방아 아줌마 평소 넓은데 사네 자 일단은 겉으로 한번 볼게요 어? 요왜 미끄럼틀 있죠? 일단 키즈카페온느낌이고요 저기, 사모이가 있네요. 바바야가. 바바야가 안녕. 오! 얼굴 봐요! 오? 무슨 소리야, 이상해요, 여러분? 어, 내 스타일이야. 아, 그래? 그럼 아, 빨리 들어가,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실험체가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깥으로 꺼내. 알았지? 응, 네, 알았어요.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어, 어. 자 바바야가! 바바야가 쫓아합니다자 과연 어떤 바응을 보일지? 어! 아! 어, 너무 좁았다 너무 좁죠아 어, 얼굴 이상해! 할머니! <목소리> 어 여러분 얼굴 좀 보세요! 어, 어 얼굴이 좀.. 그렇죠? 할머니가 그대로 얼굴에 담겨져 있어요 자 어떻게 채모를 이용해서 어떻게 긴 머리를 해서 환각 증세가 일어났는지 저도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와봐라! <목소리> 한 방에 끝났네요 여러분 자 다음 캐테르는요 SCP-990 일명 꿈속의 사내 자이 친구는요 통제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그 SCP 직원들 요원들 꿈속에서 나타난대요 전직 요원이었나? 자 실험체 투입! 예? 투입!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 꿈속의 사내 꿈속의 사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자자자 최대한 피해봐 최단피해 일단 생긴 거 보세요 중절모에다 모자를썼고 양복 차릴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꿈속으로 들어가게 될까 어떻게 될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벼라!!! 아이고 자 다음은 SCP-059 방사성 광물인데요 이 친구는 우주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 방사성이라면 이게 몸에 좋진 않을 건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 봐 혹시 모르니까 내가 총 준비하고 있을게 어 그래 나좀 도와줘 자 실험체 들어가! 이게 뭐죠 여러분? 와 아름답다 오 마치 우주에 온 기분이에요 오 마법 세계 온거 같애 오오오오 오 좋다 야 정신 차려! 나와봐봐 나와봐봐 위험하니까 제가 총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없고요 여러분 어... 나중에 혹시 방사성 물질이 몸에 들어와서 죽더나? 지금 멀쩡하거든요 아직 일단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근데 왜 얘가 케테르 등급일까요? 어? 어? 아! 어디야 아! 여러분 뭐 저도 모르게 감염이 돼서 죽은 것 같은데요 이 s c p 0 5은는요 몸에 방사성이 축적되면서 죽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케테르 등급 s c p 0 5 1, 7 일명 그림자 인간이에요 아주 작은 키 80cm가 좀안 되는 남자로 추정이 되고요 특징은요 타겟을 향해 달려가 흡수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림자를 절대 보이면 안 된대요 그림자를 보이는 순간 달려들어 그 몸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 6 8 2에 실험에 투입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 그림자 인간 오시커해시커해오 오, 좋습니다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너 준비해! 어 알았어 자문열겠습니다자 우리 실험체의 몸을 흡수하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빨리 다가와봐 어 무서워 어? 순식간에 우리 실험체를 흡수해버렸어요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흡수하는지 나와봐! 나와봐! 이거 뭐야? 어? 와 무섭게 쫓아오네요 제 그림자를 봤나봐요. 흡사로 옵니다. 자, 내 코부터 흡수해봐라! 와! 와, 정말, 흡수되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자, 다음은 s c p 1 0 4 8 건축가의 곰이랍니다. 어마무시한데요. 일단, 투입! 투입! 어딨어, 어딨어? 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있어요. 야 실험체 뭐해? 어떻게 알란 말이오? 그냥 네가 싸워봐. 아 그만 올랐다. 아, 어예왜 이래. 어 뭐야? 저 귀는 뭐야? 오 잠깐만 여러분. 오징그운 뭐야 이게? 여러분 저게 사람들의 귀예요. 와 무서워 무서워. 오끔찍해. 뭐야 이게? 야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다가 오지마. 다가 오지마. 안 되겠어. 그만히있겠다 어차피 안 죽어. 어차피 안 주고, 나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